어, 희나피아 민경이의 팔꿈 팔다 좀두 개를 물어볼게. 네. 내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. <웃음> 아니, 근데 진짜? 어, 아니야, 땡. 에? 아니라도? 어렵다. 인사를 줘. 어, 너네는 많이 들어. 병아! 어! <웃음> 병을 친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.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. 뭐? 어? 두 개를 맞춰야 돼 이거. 밀크티. 내가 라고 멤버 아이. 경원. 오. 요리를 잘해서. 아! 그거랑잘해서 너로 다주 거야. 저 거야. 경원. 재밌어서. 아니? 응. 경원은 맞아? 어, 경원은 맞아. 저단순한거야 경원. 친해서. 아니? 아. 뭐안친아 <웃음> 나. <웃음> 경원. 그냥 잘 찾아서 맞아요. 비싼 나는 데 질이를 잘알것같질를 나는 절대 안 돼. 너랑 나랑 가면 어. 절대 어, 안 그냥 돼. 그냥. 진짜 아무도에서 어. 아니요 진짜 그냥 모든 곳에서. 가고 싶은 멤버와 이름 지아이보, 경원, 경원 맞아? 아니? 아 계속 얘기해 보세요. 어디야 <웃음> 뭐 얘기해? 경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. 경원, 경원 언니가 잘 챙겨줘서. 아니야 맞아? 경원 언니 맞아. 네, 경원 <웃음> 맞아. 맞아. 언니 이렇게 경원이야? <웃음> 아, 이 손달이 경원, 경원. 집안일을 잘해서. 아닌가봐. 지원이 좀... 요리를 잘해서 정답. <웃음> 내가 경원이 의 팔면 팔다 여행 같이 가고 싶은 멤버. 정답 민경 나가. <웃음> 아, <그치하다. 웃음> 정답 은호 아, 아니야? 정답 <웃음> 은우. 정답 바다. 오, 오빠 들어오네 어, 받아! <목소리> 조용히 할것 같아서 아니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정답 받아 청소를 잘해서 쓰레기를 아니. 아니야, 안 넣어서 아니야! 아니야! 스프레이 맞아요. 하나 더 있어. 아스? 아, 에어팟 아니야. 아제 저요. 레나다다다다. 진짜 알아, 진짜 일단 첫 번째 바디 스프레이 러쉬. 그두 번째는 손 씻는 거. 그 제품 이름이 뭐죠? 아, 아이 깨끗해? 아니야. 깨끗해서 깨끗해 죽어. 아. <웃음> 깨끗해 좋아. 네 글자야. 아이깨끗 아니 비슷해 어, 아이는 맞아 아이워시 아이, 아이 좋아라 좋아. 아니 아이 좋아 아니 아이클린 아니 아! 아이핸드 아니 아! 손 씻으면 무슨 소리 나지 아이보드 아, 아이 아이 아! 아! 아! 러시 마스크랑 아이보드 맞아요 어 <웃음> 안내신 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 예. 어디서? <웃음> 아. 진짜 너무 진짜요? 이에요 진짜예요? 진짜 진짜예요? 진짜? 아, 내가 봤을 때는 아, 아닌 것 같은데. 보통 비은행 이런 거에서 100만 원씩 불마부리지 아, 잠깐만. 50. 2 0원이죠 1,200. 야. <웃음> 야 그래도 땅파버라 20원 나와나. 2020년에 땅파버라 <웃음> 20원 나와. 2020년에 맞아 2020원을 드립니다. 좋은 곳에 쓰시기 바랍니다. <웃음> 이거 <이것도>, 나 <웃음> 그래도 봉투가 좀 보고 쩐서 기대. 어 아니 좋은 곳에 2020원. 봉투 쓰시느라 봉투 쓰시느라 이게 피시방 가서 맛있는 거 먹을게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쨌든 감사겠습니다 2020원. 아 올해 첫 세. 저는 올해는 진짜 못 받을 줄 알았거든요. 응. 2020원이라도 받아서 행복합니다. 좋은데 쓰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기니다 감사합니다. 환급아잘 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O S R 직원 일동. 환급하게 끊을게요. 네, 환끊을게요 어. 잠시 일로 와보세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늘 팀워크 테스트 겸 게임을 해봤는데 어떤 게임을 잘하고 어떤 게임 못한 것 같고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것 같아? 근데 좀잘 <웃음>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. 너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. 내인연 저렇게 하라고 했지. <웃음> 저도 화를 깨매불라저 년에 줄이를 틀어라! 내가, 마, 마, 이 나다! 마, 마, 마, 나다! 마, 마, 마, 너다! 마, 이렇게 임을맞춰봤고요 2020원도 좋은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<웃음> 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